안녕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Come close little ones We are little children and we want to see Jesus But big people are crowded all around Him Then we hear Jesus say Come close little ones Jesus takes us in His arms He gives us a, such a hug and such a smile. And he says, Heaven belongs to children just like you. h a t e e r w a t e e r w a t e e r Such a short story today.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러 가고 싶은데 큰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갈 수가 없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허허허. 그리고 예수님이 오리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같은 아이들의 것이란다 허허허. 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짧은 이야기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은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는 사람 주시는 소식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고 알려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잘 감동되고 함께 이한한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오늘도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봐요.